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파운드 호주 수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파운드 호주가 지금 약 2162불 그리고 63전이라는 수익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어, 위치가 어디다 가 어, 어디 정도냐? 1.80683이 저희 진입 시점이고 현재 가격이 1.82163입니다. 어, 지금 이 사진을 찍 어, 찍고 나서 어, 저희가 바로 거래를 닫았구요 보시면은 약 150핍 정도죠? 150일 정도의 수익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어, 엔트리를 한번 차트로 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죠? 매수, 이라스로 저희가 4시간 차트를 보고 있고요 어, 여기서 저점을 찍은 후에, 보시면은, 여기가 아주 중요한 레지센스인데, 마켓 스트럭처를 부수고, 그 다음에 한번더 부수고 마켓스트럭처 리테스트,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보시죠 저희가 진입점을 시 가진 곳은 이제 마켓스트럭처 브레이크 후에 리테스트 나오고 올라갈 때 저희가 거기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차트 말고 좀 트레이딩 뷰로 좀더 자세하게 한번 봐 볼게요. 네 트레이딩 뷰입니다. 저희 엔트리가 1.806 정도죠. 자 1.806을 한번 마크를 일단 해둘게요. 1.806, 어, 이 정도. 네이 정도가 되겠는데 자 보시면 4 시간 차트입니다 자 데일리 차트에서 어 네, 우선 데일리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어 저번 강의에서 말씀을 어, 제가 해드린 것처럼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터치에서 False Breakout이 나오고 b 리 l l 핑 h engulfing으로 어 캔들 클로저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은 네 bullish engulfing으로 어 하루가 끝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나서 아 우리가 이것은 채널 브레이크아웃이 아닌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라는 거본 후에 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데일리 모멘텀을 따라서 매수를 해야겠구나 자 이거면 은 데일리 차트는 충분합니다 그쵸?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거래하는지는 데일리 차트로 저희가 발견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4시간 차트 가서 보면은 여기 중요한 마켓 스트럭처가 있는데 보시면은 어 블리 싱글핑으로 마켓 스트럭처를 부순 후에 베일 싱글핑이 다시 어 나오면서 마켓 설트 리테스트 그 다음에 중립캔들 그 다음에 불캔들이 나오죠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도는 모습 자그 다음에 이 캔들이 닫힌 후에 어디서든지 진입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서 어, 아까 MT4에서 사진 찍은 것처럼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은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불캔들 불캔들에서 진입 1시간 차트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카운터 트렌드 라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터치, 터치에 정확히 맞춰서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터치, 내려와서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그쵸? 여기가 마켓 스트럭처죠. 리테스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 리테스트, 여기가 왜 리테스트냐? 왼쪽을 보면 은 이렇게, 그쵸? 내려와서 올라와서 조금 돌고, 뚫고, 다시 와서 같은 가격, 리테스트,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저희가 진입한 곳은 이쯤 어디. 그렇죠 여기서 진입을 해서 매수를 하면은 지금 현재 약 150입 정도 저희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거래를 유지를 해야 하는지 또알 수가 있고요 어, 골드 차트, 어, 골드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제 박스권이 어, 생기면서 어, 살짝 꼬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트렌드 라인, 카운터 트렌드 라인이죠. 브레이크 하 후에 어, 정확한 리테스트가 나온 후에 어, 이제 올라가야지 어, 이제 좀 깨끗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 마켓 스트럭를 뚫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서포트에 모습. 어, 서 서포트 있는 위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가 4시간 차트로 보았을 때는 어, 아무래도 캔들을 보았을 때는 이제 내려갈 확률이 높다. 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도 나오고요 아니면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4시간 트렌드 라인 어, 이 4시간 차트의 캔들이 다치고나서 바로 뭐 진입을 찾는, 것, 찾는 것이 아니라 몇개 캔들 조금 더 기다린 후에 확실한 방향, 확실한 서포트와 어, 이 서포트가 이 서포트 구역 여기. 이 서포트 구역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뚫리느냐.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어, 좀 거래는 초보자라면은 좀 거래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강의에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거부반응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트렌드라인 그쵸? 트렌드라인 그때 제가 어, 강의를 진행을 했을 때가 이제 막이 트렌드라인을 뚫을 때 그쵸? 여기서 더 내려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아주 중요한 서포트 레벨에 조금씩 가까워 어, 오고 있습니다 저일고서 데일리 차트 트렌드 라인, 아니면 채널이죠. 채널의 서포트를 지금 뚫은 모습인데 어일일 데일리, 데일리 캔들이 이제 어떻게 닫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서 l channel c 지 a n n e 어느 정도 n n e l channel channel channel channel channel c h a 이 n e l c h a 자, 그래서 어, 이런 것좀 주의를 하시고요 어쨌든 파운드 호주 이번에도 어, 좋은 거래 아주 좋은 세럽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채널 서포트 채널 서포트에서 거부반응 그러니까 매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4시간 차트에서 보면은 카운터 트렌드 라인 아니면 1시간 차트에서도 보면은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그렇죠? 마켓 스트럭처 리테스트 그 다음에 매수 상당히 간단한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거래로 150이 정도에 벌써 이번 주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자, 다음 주도 어, 아니면은 남은 한 주도 모두 조심하 어, 조심히 성공적인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